살짝 들어서 다리와 배 사이의 경계선으 고관절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반대쪽도 들어볼게요. 뒤에 엉덩이 근육을 의식하면서 고관절을 돌려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네, 바퀴 돌렸으면 발 내려주시고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볼게요. 지금 팔과 다리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걷고 있죠? 네. 어, 팔, 다리를 우리가 서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상체 하체가 교차되면서 힘이 스위치되는 부분이 이제 배꼽과 이 골반 라인 여기서 힘이 스위치되고 있거든요. 뒤쪽을 보면 이제 허리하고 엉치, 청골라인 여기서 이 힘이 상체체 한 서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스위치가 되고 있어요. 배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고요. 또 배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를 좀 많이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배 힘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배 힘을 주면서 계속 걸으려고 해주세요. 네. 이제 한쪽 어깨 돌려볼게요. 반대쪽 어깨 돌려봅니다. 돌리고 돌리고 계속 그대로 돌려주세요. 배에 힘 주면서 네, 팔을 지금 뒤로 돌리게 되면, 현상시에 어깨가 라운드 숄더 등이 굽어 있는 라운드 백인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목에 힘 너무 주지 마시고요. 복부 힘을 먼저 사용해 주세요. 네, 팔을 들기만 해도 목에 힘이 약간 들어가요. 근데 이때 복부 힘을 주지 않으시게 되면, 목과 어깨 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자, 계속. 상체 라인은 지금 어깨 관절을 회전을 앞 뒤쪽 방향으로 충분히 움직이고 있죠? 이 세자에서 배에 살짝 힘 주면서 상체 앞에 팔다리 서로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배에 약간만 힘 주면서 오르세요. 이제 발 뒤꿈치 힘 차는 동작.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요 그전 시간에도 했었죠 발 뒤꿈치로 힘을 차는 동작 들어서 한 바퀴 돌리고 돌리고 고관절을 회전하고 있죠 셋넷 네.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중심 잘안 잡히는 분은 다리 조금 더 내려서 하세요 회전 하나 둘 네뒤 다리쪽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쪽 종아리 근육 사용하는 근죠 뒤쪽 다리에 우리가 네, 잘 앉아있을 때 사용되지 못하는 뒷근육 계속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잘하셨고요 양쪽 팔을 동시에 어깨에 흐죠 계속 지금 방향을 뒤에서 쪽으로가 아니고요. 앞에서 뒤쪽으로 좀이 돌리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발뒤끝이 힙을 향해 팔을 뒤로 어깨 회전하면서 뒤로 발차기. 네, 이거 빠르게 하시면요. 예전에 그 개그맨들, 꾸미기 연들이하시는 약간 몸개그처럼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잘해주셨고요 10, 2, 3, 4, 5, 6, 7, 8, 9, 2, 3, 4, 5, 6, 7, 그래서 무릎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다오 교 그대로 들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아스,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그이 둘, 셋, 넷, 아스, 여섯, 일여 지금 하고 있는 동작들이 다 고관절이 많이 운동이 되고 있죠 어깨에서 고관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고관절의 통증이 이제 나타난 부분이 좀 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바깥쪽의 엉덩이 꺼근하다고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어? 그대로 아래로 가볍게 숙여 볼게요 내쉬니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